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은퇴준비와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로 돈을 잘 벌어 성공하는 방법 또는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돈을 벌어 잘 살고 싶어합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더 많은데 뭐 제가 나이자랑은 아니지만 그동안 60이 넘도록 사는 동안에 직장생활도 해보고 해외생활도 해보고 사업, 특히 건축관련 사업을 하면서 직접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큰 돈을 벌어 성공한 사람들을 상대해보면서 느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투자 등을 많이 생각하지만 이보다 훨씬 안전하고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규모 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어, 건축 전문가로서 일반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버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 사업이나 직장생활에 실패하는 이 두부류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많은 돈을 벌수 있고 또잘살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특히 건축과 같은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이런 담무와 같은 이런 사례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이러한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보이는 것이 많고 보이는 것이 많으면 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방법이 많아지는 것이죠 흔히들 잘 살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잘 보인다느니 또는 돈 버는 것도 쉽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역사 이래로 최근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는 시대는 없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텐데 그러니까 컴퓨터나 전자제품 등 획기적인 물건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건축이나 개발사업 등도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시행사의 출연이라든지 CM이나 PM제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홍보회사, 분양 전문가, 마케팅 등 과거와는 달리 훨씬 다양해진 이러한 제도와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의 활용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컴퓨터나 새로운 제도나 방법 등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다는 라 것이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새로운 제도나 기법에 적극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비단 건축이나 개발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텐데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나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로 그러한 제도나 방법 등을 잘 활용하면 성공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사업이나 땅을 사는 데 있어서 CM이나 PM제도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집장사등 전문적인 디벨로퍼나 시행사 또는 건설회사 등으로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쉽게 일을 하면서 성공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런 방법을 아무리 설명해도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걱정과 핑계만 대며 머뭇거리면서 그런 사업을 아예 하려고도 않고 부실공사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마다 새로운 제도나 방법 등이 계속 개발될 텐데 이러한 제도 등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게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실행력과 결단력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누구나 만능일 수 없고 무엇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쉽게 접근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모르고 있고 또 설사 안다 하더라도 알면서도 실행을 못하는 것은 바로 결단력 탓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나 방법을 알고는 있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탁월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기회를 놓치거나 아예 그런 시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 또 아는 것을 실행하거나 결단하려면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돈을 잘 벌지 못하거나 실패하여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이유를 안고 있다고 하는데 뭐 돈이 없어서 또는 위험해 보여서 또는 뭐 불안해 보여서 뭐또잘 몰라서 뭐등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가 있고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성공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네번째로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것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쇄국정책을 쓴 조선과 개방정책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의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으로부터 총과 대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일본에게 활이나 칼로 무장한 군대가 어찌 당하겠습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과 같이 개인들도 컴퓨터나 각종 프로그램 또는 CM이나 PM 제도 등을 받아들이고 활용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 건축을 잘 모르거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집장사나 디벨로퍼 등의 경우에도 CM이나 PM 방식을 잘 활용한다면 아주 안전하고 쉽게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집장사로 또는 본격적인 디벨로퍼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이렇게 하라고 라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분야든 간에 돈을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언가 다른 데가 있었고 그 무언가에는 타고난 신분이나 물려받은 재산 등 운명적인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노력과 결단으로 자신들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옛날 신분의 상속이 대대로 물려오던 때와는 달리 신분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더 그런 것이죠. 자신들의 노력과 결단에 따라 부자로 잘살 수도 있고 아무리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다고 해도 자신이 잘못하면 가난뱅이로 여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평생 건축을 하면서 특히 60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겪은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돈을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설계와 건축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직장사나 디벨로퍼 시행사 그리고 건설 회사 등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한 이런 전문 사업가들과 일반 건축주들의 땅을 사는 과정과 건축하는 방법 등을 비교해 보면서 바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건축과 개발 사업을 전문으로 하여 많은 돈을 벌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로 이러한 성향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주 안전하고 쉽게 일을 하는가 하면 일반 건축주들은 그러한 방법과 제도 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활용하려고 하지도 못해서 결국 땅을 잘못 사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에 성공을 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더라 두번째로는 새로운 제도나 기법의 적극적인 활용의 차이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실행력과 결단력의 차이 다음으로 네번째로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그 차이 바로 다섯번째로 이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세상은 별게 없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나 못 버는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판단과 실천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인 것이죠. 뭐 많이 배웠다고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아서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결단력과 실천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기회는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여러 영상으로 많은 사례들을 그동안 제가 소개했으므로 이러한 영상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제가 어느 젊은 직장인이 투잡으로 건물주가 되거나 심지어는 주부가 남편과 함께 직장사를 거쳐서 디벨로퍼와 건설회사 사장으로까지 발전한 사람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부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혹시 오늘의 이 영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아래 더보기에 걸어둔 링크된 여러 자료와 그동안 관련해서 제작된 다른 영상들을 보시기 바라고 또댓글 등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동안 실무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 등을 소개한 자료들을 혹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자료들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